이거 밀라 환영 유튜브라고 썽? <웃음> 야 뭐야 이, 여기도 뭐 뱀을 풀어라야 지금? 어어? <웃음> 화나네 비밀 야수 야수대기... 대인거 아, <웃음> 여기서 곰을 꺼내야 되는데, 곰을 못 꺼내요. 하이, 무슨 사만 나와 갖고... 그래도 현재는 계란 한 팔이라는데, 사실 너무 심각적인 흥 아... 엇가지 진짜! 야, 다음에 적자생존 개가리 깨버려 그냥 아지아이컨 <목소리> 거기다가 템신의 향수 해도 되는건데 아니 근데 동상 이거 너무 가혹한거 아니야? 밀어버리겠네 아... 개빡세다 진짜 너무 세다 뭐야 번개 폭풍은 뭐야 그리고 훈령 방어도 막사이죠 48 요런식으로 하는겁니다 요런식으로 야유골단지 쓸데없다 이러면 이제 아 아니야 쓸데없진 않네 영능있으니까 오어 상대 죽어가요 요렇게 하는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리버스 올빼미 흑마랍니다 비살생 올빼미 흑마는 상대를 죽여버리지만 이녀석은 버텨서 이긴다고요 킹덤에몬스 아로미야 필? 좀좀 그렇다 그런 길을 가셨나이까. 각인가? 오 마이 갓! 자, 드가사! 드가사, 드가사! 할진 드가사! 어이구, 보통 맛있어요! 이집보통이 맛있어요! 맛있겠다 야미야미. 이빨려 고통 들어간다. 알든. <목소리> 아, 여기까지예요? 아.